안녕하세요. IPM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룬시스입니다 자, 아이폰 14 출시로 핫한 요즘 자, 아이폰을 구매하지 못했고요 아, 샤오미에서 올 초에 출시한 K50 프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있어서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가계통 제품이란 스마트폰들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이번에 구매한 K50 프로 역시 중국에서 가계통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저렴하게 구매를 해볼 수 있었고요 작년부터 스냅드래곤 AP들은 발열 논란이 끊이질 않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올 초에 미디어텍에서 드디어 스냅드래곤을 대체할 만한 플래그십 AP, 디멘시티 9000을 탑재하고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만나보게 됩니다 가계통 스마트폰 중국에서 단순히 개통만 되었는지 판매가 되었다 반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개봉이 되어버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닐 밀봉 같은 건 되어 있지 않고요 박스에는 전면에 제품명 그리고 측면에 120W2K라는 제품 특징 정도가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레드미 k 5 0 프로 12GB 램 256GB 메모리 그린 제품이고요 언제인가부터 샤오미에서 출시하기 시작한 그린 녹색이라기보다는 빛이 색인 듯한 색감이 좋아 보였었는데 어떤 제품일는지 기대가 큽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면 레드미 K 시리즈 로고인 불 뿜는 공룡이 먼저 보이고요 한번 개봉했던 제품이라 그런지 폼 포장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하네요 제품에는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박스 하단에 120W 번들 충전기 그리고 전용 케이블 들어있고요 번들 충전기가 포함이라 샤오미가 호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른 충전기들과 호환이 안 되는 스펙을 탑재했으니까 충전기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 겁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타사가 양심 이 없다 어쩐다 뭐깔건 아닌 것 같고요 번들 충전기가 포함이라 하더라도 독자 충전 규격을 사용한다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0W 충전기만 있다고 최대 출력 충전이 되는 건또 아니죠 케이블 역시도 플러그의 주황색 전용 충전기와 케이블을 같이 사용해야 120W 충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액세서리 그 박스에는 케이스 포함되어 있을 테고요 자, 그런데 가격통 버전이라 그런지 아니 보증서가 안 보입니다 <웃음> 그 샤오미의 순정 TPU 케이스가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공식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언제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그럼 K0 p r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레드미라 그런지 다행히도 플랫 디스플레이입니다 샤오미 12 시리즈는 여전히 엣 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샤오미는 별다른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왜엣 d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파소니엄 등 플랫 디스플레이가 훨씬 덜한 건 사실이니까요 2K 삼성 아몰레드를 탑재하고 있어서 액정 보개지면 수리보다는 버려야 하는 폰인데 이런 건 칭찬해줄 만한 일인 듯 합니다 자, 배터리 커버는 글래스로 보이고요 어, 색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지만 뭐 나쁘진 않네요 에, 프레임은 묵직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레드미폰들처럼 플라스틱을 듯하고요 그리고 K50 Pro의 특징 중 하나 1억 가소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센서는 홍미노트 9 Pro 5G나 홍미노트 10 Pro에도 탑재했던 삼성 HM2 센서가 사용이 되었지만 OIS까지 탑재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테고요 그 외에 800만 화소의 감각과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를 가진 트리플 카메라 구성입니다 자 오른쪽 프레임에는 볼륨 버튼과 지문인식 센서를 겸한 전원 버튼 보이고요 자 상단에는... 아... 흠집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개봉 제품안 사는데요 <웃음> 홀두개는 스피커일 테고요 IR 블래스터와 마이크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개봉 버전을 구매하면 이럴 때참 난감해요 자 미개봉이면 샤오미만 욕하면 되는데 말이죠 자측 프레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 하단에는 심 슬롯과 스피커, USB-C 포트와 마이크 보입니다 그 후면 색상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뭐 그럭저럭 잘 빠졌습니다 2 0 7 g 이라지만 그리 무거운 느낌도 없고요 대신 카메라 범프가 충격에좀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역시 가성비를 표방하는 레드미 자 플라스틱 프레임은 물론이고 화면 지문 인식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원가 절감 모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했다지만 그리고 화면 지문 인식도 지원하지 않지만 K50 Pro에 탑재된 삼성 2K o l 러 d 너무 비쌉니다 사용하다 액정이라도 깨진다면 환율이 높아진 덕분에 지금은 수리비가 30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샤오미 공홈에서 구매했다면 액정 수리비 할인이라도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것도 바랄 수가 없고 그저 조심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세팅부터 좀 하고요 K50 Pro는 글로벌 롬도 없고 미디어텍이라 EU롬도 아직 없죠 EU팀에서 열심히 테스트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물론 그걸 믿고 구매를 하긴 했고요 자 무척이나 낯익은 MIUI 13 부팅이 되었고요 자, 업무용으로 미텐 프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차이 말고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자 K-1 프로에서 확인해 봐야 할건세 가지 정도죠 가장 먼저 스냅드래곤 8플러스 젠1에 육박한다는 강력한 성능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할 테고요 OIS까지 탑재한 1호가속 카메라는 다른 기기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미디어텍 샤오미 스마트폰은 지원이 뚝 끊어졌던 이유로 자 미디어텍이 약진하면서 기기를 기증 받아서 테스트 후첫 번째 클로즈 베타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디어텍 버전의 이유론 스텝드래곤 버전들처럼 안정적일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외관만 가지고는 그냥 깔끔합니다 그무슨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과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가게통이지만 찍힘이라요 어쩌겠습니까? 그냥 써야죠 <웃음> 개봉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카메라 리뷰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